이오 오늘 거문도에서 이틀차입니다 오늘도 통발을 할건데 조금 다른 통발을 할겁니다 어떤 통발을 하느냐 바로 가두리 통발입니다 히트 t v 콜린에 가두리가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서 통발을 빠치면 조금 다른게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잡힌걸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난 추룩추룩할거야 <웃음> 너를 치려고 했는데 방송 나가면 안될거 같아 욕이겠지? <웃음> <요기겠지? 웃음> 너 같이가요 레스거 할수있어?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가요 레스 <웃음> 가자 편집해 주세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콜리벨를 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명 조끼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 사무장님 절좀부주세요아 예예. 예. <웃음> 콜리야 출발해라 정훈아 배 뜬다 <웃음>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야 거문도는 어장이 진짜 많아서 대박인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희는 콜리가 어부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 찍을 수 있는데 일반 낚시하러 오시거나 하시면 은꽝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인트 물때 이런 걸다 알고 오셔야 거문도에서 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문도에서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거문도에 가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꽝 치고 왔어요 어떻게 된거예요라는 DM이 가끔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알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콜리네 가두리 도착했거든요 여기 통발을 떨고 보더라고 데 통발 몇개 떨고? <웃음> 대박빡다 <웃음> 근데도 요새 왜 이렇게 안 나왔어? 비앙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따 한번 잡히면 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게 쉽지가 않네! <웃음> 못 잡히면 썰못풀어요 여러분. 그렇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는 가두리 양식장인데 저런 식으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와, 다 개구동입니다. 자, 여러분, 콜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밑에 담가놨던 거 걷었는데, 근데 문 <웃음> 문어 <웃음> <부분도> 나왔습니다. 거문도 <웃음> 미쳤냐, 진짜로? 근데 저기 개구동은 왜 저렇게 해둔 거야? 낚시한다고. 요 돌돔이나 이런 거. 돌돔 참돔. 겁나 많다, 야. 비쌀 때 키로에 2만원 넘어. 와. 이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아, 아 그래? 밥도 줘야 돼 계속 그냥 사채 같은 거 주면 되는구나 야또뭐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아빠가 빠쳐 린거 같은데? 미기안 놓고 하셨을 거 아니야 고등어, 고등어 어? 넣었을 거야 고등어? 있다! 이야 미쳤어 진짜로 문어 바지야 우와 더 좋다 사이즈 안돼 안 안돼 돈이야 돈 <웃음> 여기 양식장 가드립니다 대박인데? 사실 여기 쓸모없는 거 있어가지고 어, 됐다 아니 왜? 없으면 저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웃음> 야 있어 문어 아, 방금, 방금 봤잖아 아빠가 항상 고기 밥을 주다 보니까 애들이 여로 몰리는구나 뭐 물고기 그 까다리 한번 봐야지 아, 야, 야. 얘가 이제 물고기 까다인데 야야야야야야 교육 잘 됐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야 너는 더 커서 와야겠다 더 커서 나중에 키로에 5천원 되라 자 여러분 히트팀에서 수많은 미끼를 써봤는데 요거는 특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돼지 간입니다 요거를 통과해 놓을 때 과연 뭐가 잡힐지 한번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땡이큰게딱 저랑 비싼 것 같아 형님. 이거 너 그거 크기 많은데? 아니 <웃음> 그렇지. 그럼 여자친구 있었겠. <웃음> <웃음>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삶은 간이죠. 드셔보실래요? <웃음> 죄송해요. 오, <웃음> 어, 야 뭐야? 이거 먹어도 되잖아. 근데 그렇지. 가격 진사랑한점 먹기 할래? <웃음> <웃음> 아니 <해봄> 먹기 가위바위가위바와 <웃음> <웃음> <웃음> 냄새 어때? 우리 순대 있는 그 냄새인데 한열 배의 꼬박이야. 꼬박이 뭐야? 심하다고. 가만. <웃음> <웃음> 그냥 똑같은 <웃음> 아, 거야, 새. 맛있다고. 맛있 근데 엄청 조금 먹는데 너 지금? 나 간은 별로 안 좋아 파삭파삭하잖아 나 파삭파삭한 거 좋아하는 걸로 <웃음> 나 냄새 한번 맡아볼게 아 순대에는 간향인데 폭폭한 냄새가 엄청 많이 한번 먹어볼까? 사이좋게 한, 한 입씩 다 해보자 야한 입씩 해보자 와. <웃음> 니간 <웃음> 네 좋아하는 구나 비린내 되게 올라오네 아우 비린내가 나한번 먹어보자 초 음. 근데 간이 좀안돼 있네 <웃음> <웃음> 아, 이거 우리 고기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다음 줘봐. 얘네는 떨어지면 다 밥이거든. 오 뭐야? 다오 야야야. 싸움 나. 야야야야야 이거. 야야야야. 계절 먹어. 더 줘봐. 난리 나봐 우와, 환장하네. 근데 원래 얘네도 먹지 시는면 뱉더라고. 개구동 한번 줘보자. 개고동 야행성이어가지고. 오래 걸려. 아, 아 냄새가 좀 풍겨야 되는구나. 야야야야, 먹는다. 지금 가져갔어. 지금 가져갔어. 아, 다시 놨다. 얘네는 그렇게, 오, 저거 봐. 먹으려고 손 뻗잖아. 이거 여러분, 미끼 통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심사숙고해서 사온 이유가 다 있다니까. 꽝치면 안 되니까. <웃음> 아, 이렇게 썰어가지고 냄새가 더 풍기게. 자, 여러면 요거는 일반 통발 두 개랑 대형 통발에 하나 넣을 건데, 대형 통발은 크게 넣어가지고 좀 발로 으스러서 넣고, 나머지는 조각 낸 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거 하나 통으로줘볼래 오오 오, 뜨는다, 뜨는다, 뜨는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가지고 내려갔네. 이게 어종은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어, 자 준비 다 됐습니다. 스프링 통발에 두개 넣을게요. 스프링 통발에 넣어주고, 자 플라이 하가래. 연막 퍼지고 보여. 오, 오오 오, 냄새 엄청 풍기면서 내려가네. 다른 스프링 통발에도 하나 넣어주고 플라이 하래. 자, 그럼 이제 사각 통발 마지막 한번 빠쳐볼게요. 정웅아 발 맞춰라. 그래, 그래. 누구 생각해? 누구? 어? 아니야. 아니. 어. 잘못됐네. 아. 먹어요. 예! 좀 잘해 줘. 아니? 아니, 아, 니좀 아니지? 아니지? 아, 그래지. 그래지. 자, 들어가고. 잘 되는데. 보고용을? 아 <웃음> 자, 밥을 하야 되는데. 보고, 형을. 자, 플라이어을래 그래. 어,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 전부 다 빠져봤고, 총발을 하루 이틀 놔도 되는데, 3일 정도 해가지고 얘네가 부러지고 해서 냄새가 더 많이 퍼지면 더 많고 더 좋은 어종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3일 뒤에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뒤에 봐요. 라상라삭 저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이라상라삭한번 네 들어보고 싶다는데. 라상라삭 <웃음> 3일째 났습니다. 걷어보자, 걷어보자. 과연, 자, 자, 자. 입질이 온다. 아! 라아라뭐 <웃음> 아픈데요? 원래 아픈 거 알고 있어. 아니 받아줘야 돼 이렇게. 아. 알겠지? 어기야기 어기 열아차, 어기야기 어기 열아차. 올라 온다, 올라 온다. 형 근데 이게 2 0을 차에서 올라. <웃음> 와, 이거 땡기는거 진짜 개힘 되겠다. 와, 진짜 깊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과연. 바로 올립니다. 야, 뭐 있다. 어, 아, 간이, 간이. 야, 야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역시 <웃음> 아홉 동거리 <동갈이> 있네. 쫀뱅이도 <웃음> 있네. 문어가 좀 작다, 맞지? 일단 한번 꺼내. 해볼게요. 야 야야 얘는 방생해주자 자 빵문아 <웃음> 잘가라 <웃음> 어야너그 어, 아, 야, 야, 야. 추락하는대로 어, 넣는거 아니지? 너, 얘 그물없어 아 그물없네 이거 어. 나올건데? 어 공기방울 하나. 야야 <웃음> 야잘깔라고 공기 자 그리고 손뱅이 여기는 뭐 검은데에 널려있는게 손뱅이니까 얘도 방생 야눈 야, 아프다 쟤야 아홉동가리 꽃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먹어봤어? 이거 나는 진짜 맛없었어 나는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근데 비늘이 엄청 빳빳해가지고 비늘 치기가 힘든 어종입니다 얘도 위에 좀 상했네 내가 봤을 때 여기 콜리가 밥을 주니까 여러가지 애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아유 아이 아유! 어이 고이 어이 방생어날어잖아 근데 이어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아이 어이 있을 거이자두 <웃음> 번째는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형 어이 어이 어이 안에 어는애들이이거다 쪼았구나 와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하긴 하다 자걷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와! 야야 저거 다시 운동한다 오. 고혈압이라서 <웃음> 2 0 m 라고 여기. 야 그래도 이게 스프링이라 괜찮다 정훈이가 대왕통말 걷지? 어 정훈이 형은 어, 죽었다고 어. 봐야지 행님 운동하는데 사각통말 행님 해야죠 죄송합니다 행님 어기어기 열악차 어기어기 어 행님 뭐 운동하는 야뭐 아무것도 아이죠 뭐다 왔다 다 왔다 제발 제발 없는데? 제발 아니야 어 있다 있다 뭐야? 뭐 뭐야? 야, 야, 있다, 있다, 있다, 어? 뭐 야! 뭐야 뭐야 울어 울어 울어 어. 울어 우어우어 야야야야야야 빼줘 빼줘 오케이 저가 보시면 여기도 지금 망탱이 다 찍혀있고 이거 넙적쥐친가? 넙적쥐지 맞아요 어, 얘뿔왜 이래? 어, 뿔이 뿔 나갔네 오 들 뭐했어? 쏜이 쏜들. 괜찮아, 괜찮아. 살려줘. 아, 돼넓적지 친데요, 여러분. 여기 뿌리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쥐치 키패드고. 이 근데 우럭이 아픈데? 사실 금 우럭이 눈도 좀 그렇고 이게 좀 아픈 것 같아요. 반대쪽이 아파. 피부병 마냥 약간. 아, 아 여기 아, 야야야뭐 아, 아, 종영 올라와 있다. 얘안 되겠다. 얘는 처음 <웃음> 멀리 꺼져. 일단 요녀석은 키패드로 하겠습니다. 야, 근데 쥐치가 원래 여기 가시가 나오잖아. 음. 요게찔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렇지 않아 <웃음> <웃음> 여보세요. <웃음> <웃음> 자, 얘는 일단 혹시 모르니까 키패드로 할게요. 자라스트 대왕 정발. <웃음> <웃음> 기압 <기합> 한번 넣어줘 <웃음> 야, 야, 야, 야. <웃음> 아직 무게가 안되네 줄이 여유있어서 이제 됐다 시작입니다 얍얍 <웃음> <정부> 장난 아니야 뭐 있는 거 같아? 무게감이 아예 다른데요? 제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없다고 진짜 무거워요 그럼. 아 진짜로? 진짜 무거워요 자 여러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자한 세트 끝났다 지금 야야 손봐라 <웃음>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만 정호는 여기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지금? 보여? 매듭이 보여 이제 그럼 2m 남았어 <웃음> 죽을라네 <웃음> <trainers> ]졌다 ,졌다. 왔다. 못했네 왔다 꽝인데? 뭐야 없는데? 아 있다 있다 뭐 많아, 야. 없는 야야야야뭐 야, 들었어 뭐 들었어 야야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저거 뭐야 우려, 저거 우려, 뭐야 우려, 우려. 야 저거 뭔데 우려, 우려. 야 뭔데 와혹돔 혹독 와 뭐야 이거 와 미쳤어 간 찌꺼기 왜다 나왔어 얘네 <웃음> 다 터졌네 <웃음> <웃음> 혹돔 씹었나 <심았나> 보다 이거 <웃음> 와 <우와. 웃음> 야 여러분 미쳤는데 진짜로 크기가 해냈다 해냈다 <웃음> 잠깐만 쥐치 방생하고 올게 <웃음> 쥐치 빨리 살려줘 살아있을 때 왜왜왜 북발이도 있어요 진짜로 해다 쥐치 살려줘 <웃음> 자 저번에까지 <웃음> 자, 자, 너 필요 없어졌어 어잘 가네 북발이가 있다고? 용치 아니야 야야야야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문다 문다 우와, 문다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괴물입니다 괴물 우와. 야 사람이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꺼내? 잡아도 <웃음> 문제다 야 멘탈 다 막았는데 지금 장갑 끼고 손으로 빼야겠다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일단 사있인걸 살려주자 야북발이북발이야 맞아 진짜? 오, 붓발이 많네. 여러분, 진짜 고급어종 붓발입니다 야, 이거 아웃동가리 바로 버려줘. 얘는 괜찮다. 오, 어, 얘는 이쁘다. 깔끔하다. 어, 깔끔하네. 자, 이가 아 <웃음> 콜블레스. 붓발이도 살려줘. 잘. 이게 진짜 고급어종 붓발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비싸. 아, 어, 근데 멍든 거야 이거? 원래 있는 점이붓발이도 너무 살기 때문에 살려줄게요 자, 살려줘. 이거 적금이에요, 다. 야야야야야야, 이 미쳤냐 이거 진짜. <웃음> 와, 개팔팔하다 와. 와와와와와 진짜... <웃음> 와, 와, 와, 와, 미쳤어. 와, 우와, 진짜 미쳤는데, 이거. 와, 너무 커갖고, 이빨이 하나 빠졌나봐. 어, 뭐야? 이 플란트 해야겠네, 얘도. 와, 막마덴마티스트한테 데려가야겠네, 오늘. 이게 혹이 딱딱할 것 같은데, 여기가 다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배로 가서 들까? 배로 가서 들까? 아, 이거 위험하다 응. 우와, 미쳤다, 이거 진짜. 얘왜 이렇게 아가리 벌리고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주먹이 들어가요. 아, 이안 보자. 우와, 이거 진짜 미친 거야? 어, 너무 무거워. 어, 아, 미안. <웃음> 몇 킬로 나올 것 같아? 7kg, 어, 7kg. 툭살버. 아, 여기 됐구만. 아, 여 됐구만. 아, 뽀지앙. 이 혹동 같은 경우가 졸돔 낚시하는 사람한테는 좀 불청객이잖아, 맞지? 그렇죠? 괜히 졸돔 잡아야 되는데, 이런 혹동 나가서 싫어하는 어종인데, 회집에도 회로 많이 없고, 그래서 요거는 회로 한번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행님, 운동했다고 해서 뭐 코어기도 아, 못 잡고, 막. 대야있네 아, 돼야. 운동. 네, 한 대씩 맞으려오데 <웃음> 진짜 힘을 꽉 주고 있어. 이게 약간 살살 어루 달려야 되거든. 오늘 내가잡무실이 있나요? <웃음> 조금만 기다렸어 <기다려도> 동생 <웃음> 우와. <웃음> 자 여러분 혹돔이다 혹돔 지금 혹이 많이 나와있잖아요 근데 이게 새끼때는 혹이 없어요 잘 안보입니다 크면 클수록 여기 혹 위에 흔들린거 보여? 와. 렐라틴이 딱 생겨가지고 이렇게 혹돔이 생기는겁니다 진짜 무겁지 않아요? 근데 이 썸네일 너무 예쁠거 같아서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거 주인한테 와야지 형님 그래 그래 정훈이한테와싼다싼다싼다싼다싼다 <웃음> 어, <웃음> <어이>, 뭐야 이거 <웃음> 아니 형 진짜 간을 먹었는데 막 간이 나온거 그러게 간 나왔네 진짜 간이 나와 자, 이건 정원이한테 갈게요. 자... 야, <웃음> 내가 왜 잘했다 이마. 야, 미쳤다 이거 진짜 괴물이야 괴물. 야, 그발떨어 발발떨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제 빨리 들고 집으로 가서 보자. 추... 이래 이래 이래. 출발해 보시지. 바로 추 배를 받아. 바로 집으로 가요. 가요. 자, 여러분 이 녀석은 그리고 피로 먹을 거기 때문에 피를 여기서 미리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이 한 방에 보내기 또 전문이거든요. 야, 칼이 안 든다. 꼬리도 피를 빼줘야 되거든. 야, 뭘 배워 왔네 어디서? 자, 여러분 물칸에 넣어서 피를 쫙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통 피를 빼는 동안 콜린의 어머님 아버님이 조업을 마치고 지금 딱 도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구경하는 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이게 그물을 새로 설치를 하는 거구나 왜냐면 잡은 양이 많아가지고 아 네. 저기 옆에 있는 데는 작아가지고 저기 넣으면 싸우고 거니까. 죽고 하니까 아, 죽은 거 우리 달라고 하면 주시나? 거의 개고동이된 느낌이네 <웃음> 와 여러분 잡힌 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문어 양 보세요 야 이거 피문어 아니야? 돌문어 사이즈가 왜 이래? 아, <웃음> 이제 빼가지고 저기 설치한 곳에 넣고 출항할때딱한 번에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안에 다 숨어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물칸에 더 많이 너스가 있어 공간을 좁혀주니까 그치. 우와 어마어마하네 자 이렇게 <웃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혼민꽃게 그리고 요거는 거미 불가사리를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맛이 개로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는 풀빙이라는 소라라고 하고 불소라 여러분 크게 보세요 미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급 재료인 홍해삼입니다. 와 미쳤다. 홍해삼이 값어치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합니다. 이거 아까 홍해삼 만지고 그 표피 묻은 거데 먹을래? 진짜 바보한테. <웃음> 와 여러분 쑥김입니다수김이 쑥이미. 여기 김임의 클라지 오늘 잡짜 짱. 얘는 살아 있는 거야 지금? 살아 있어 지금. 얘네 죽어서도 없사요 죽어서도 쏴. 네. 옆에 이거 보이시죠? 얘는 그냥 무기네 무기. 근데 이게 낚시로 잡혀? 잡은 적이 없어.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가서 한번 추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친 혹돔 가져왔습니다. 너이 정도 혹돔 먹어봤어? 먹어보진 않았지. 잡아하는것 야, 근데 이게 롱코에서 간이 계속 나온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를 이제 먹을 건데, 회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잖아요. 그 회로 먹고 양념 강정으로 해서 추베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녀석 생김새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와, 입이랑 이게 미쳤어요. 지금 이게 입이 너무 커서 여러분, 아가리 속이 다 보이거든요. 윗니발은 4개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진짜 머리 크기랑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녀석 비닐 먼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우가? 그런 건 막내가 하는 거야. 세지인가 아니야 뭐하아니 니가 해. 야하 생각보다 비닐은 잘 베개진다 근데 옆선 알아요? 옆선이 뭐야? 옆에 있는 약간 줄 같은 거 있죠? 잖 거기가 안 묶여져 봐봐 아 그러네 뽑아버려야 돼 뽑아! <웃음> 뽑 <뽑아버려. 웃음> 저렇게 요새 급발진하더라 아프네 <웃음> 회 뜨는 거는 정우이랑 나랑 한 번씩 딱할 건데 나는 일단 빵이 형이 뜬건안 먹을래 형은 조사놓더라고 아니 한번 보여줄게 <웃음> 빵에 조사놓으면 다 살릴 수 있어 내가 <웃음> 그놈들은 다 강경용이거든 <웃음> <형>. <웃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회를뜰 건데 왜 굳이 비늘을 벗기냐 하는데 이 비늘에 명규 같은 그런 애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치는 겁니다. 박테리아 맞아? 맞아. 나 배운 남자야. <웃음> 와나 처음 들어 콜리한테 이런 배움에 대해서. 형 영상에서 배운 거야? 잘 배웠네. 자 반대쪽도. 야마 정훈아. 보여줘라. 터널 중후군 있어요. 발아 인마. 운동 안 했네. 오 내가 봤을 때 오. 3초 안에 니발 나온다. <웃음> 뭐요? 쫙쫙 나가고, 뭐요? 소리만 나는데요? 병 들었나, 이거? <웃음> 근데 이게 사실 콜리가 좀엄살떠는건 있어. <웃음> 아니, 아 계속 해봐. 그 아니었고, 아, 거나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죠. 계속 해봐. 배원 따온 놈이 무식하게 막 이렇게만 하잖아, 지금. 힘줘서 살살살 해도 똑같아. 안 벗겨진 게 똑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신기합니다. 소리만 들룩하고 나잘뵙기나면서 보잖아. 현타 개빵 세게 와요. 검살이에요, 검살 엄살 아닙니까? 리바! <웃음> 쳐도 쳐도 비늘이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우리 선수가 하는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웃음> 내가 해줄게. 아니, 형님. <웃음> 이거를 못 벗긴다고요? 오, 오, 오, 뭐야? 이게 나야. <웃음> 아, 안 되는구나. <웃음> 안 된다니까? 인데 저런 거는 폭뛸때 없어서 님 어때 형님? 다 됐죠? 이 정도면 뭐다 됐다 자 이제 내장 선수 원래 더러운 거 막내가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얘기하면 어쩌 가이니인마 알면서 즐기는 거야 눈꼬를 그럼 즐겨 할게요 우와 쓸기 봐. 쓸기 살짝 터졌다 마치 여러분 저쓸기가 터치면은 살에 묻어가지고 안 씻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쓸기는 터지지 않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콜리가 아가미랑 같이 빼가지고 쭉 잡아당겨 자라더라고요 아 뜯었습니다 어 뜯었어 으악. 우와 미쳤다 내장자 이제 안에 신장저 굳어있는 거다 긁어내고 어 여기도 신장이니와 뭐야 이게 신장이야그렇지 않을 거 이어져 있어 맞아맞아맞아맞아아신장이야 교대 교대 교대. <웃음> 우와 엄빌리 버블이다 이거 진짜 언벌리비버블? Unbelievable? 언빌리버블이라고 한 거야. 자, 해봐. 언빌리버블. 나못 배운 거입니다. <웃음> 자 장갑으로 쫙 처리를 해줄게요 원래는 솔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긁어내야 되는데 지금 솔이 비위세적인 것 밖에 없어서 장갑으로 최대한 핏기를 날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손질된 거는 바로 해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 혹동 손질할 건데 제가 이 위판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썰 들어야지 이썰 때문에 잡은 건데 이거 저희가 그또 횟집 창업이 있어가지고 물고기 연구소에 제가 잠깐 다녀왔어 횟집에서 일했다고? 그렇죠 <웃음> 뭔 말을 힘들게 하냐 있어 보이려고 아. 그래서 못 나왔구나 석달 동안 했죠 거의. 몇 마리 잡았어 석달 동안? 하루에 많이 잡으면 300 마리 허어... 혼자? 혼자 그래서 고기들이 제 눈을 바라본다 둘이 가시고리가 돼서 나와요 빽다구만 <웃음>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앞면은 조금 쉬우니까 앞면 내가 하고 뒷면 네가 둘리 뼈그구면 만들 수 있어? 행님이 실수한 것도 제가 <웃음> <웃음> 그러면 네가 혼를좀 줘봐 알겠습니다 뒤집어 주세요 형님 돌려주세요 형님 이렇게요? 아 다시 다시 뒤집어야겠다 <웃음>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바뀌었다 옛날에는 얘 그냥 막 자르고 했거든요 바뀌었네 우와 야 근데 안들어간데 칼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간 거 같은데? 틀렸어 칼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자르면 안 돼? 아 어차피 여기는 대사아안아 살이 많아서 뭐 <웃음> 우와 야 이거 못르라 거긴 그냥 척추뼈야 그러니까 이거 못자라안 거기는 안 썰려 그럼 어떡해 요령이 있어 마디에다 넣으면은 칵 <웃음> 하고 걸려지거든니 씹으라고 마으면칵 밖에 안 하는 거아야 <웃음> 그렇게? 그 이빨 나가 있거든 야 이거 안 잘리는데 뼈만 잘라봐 봐 장갑 줄게 장갑 필요 없나? 미끄러져 <웃음> 물고기 연구소 갔다 오면 필요 없을 줄 알았지 물고기 연구소도 잠깐만 끼면 돼. 아니 형, 칼이 잘못 들어갔어 형마 <웃음> <웃음> <웃음> 연구소 가간대네 <한가도> 이거 <웃음> 형, 칼이 잘못 들어가어 <웃음> 살아있는 줄 안다 <웃음> 우와 이렇게 꺾어야 돼? 한방 넣어주면 딱 되거든 우자 여러분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이거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우와 가위가 무조건 진다 이거 <웃음> 자 요거는 옆으로 빼둘게요 자 한번 해보자 여기 기스를 한번 내줘 형 여기 이렇게? 네 어우 됐어 여기서 여로 가져야 돼 뼈를 타면서 좋아좋아 좋아. 잘하는구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 어때? 많이 날려먹었네 <웃음> 아 이게 날려먹은 거구나 뒷면 있잖아요 가시고기 만든다는데 중간 뼈까지만 칼짝 들어가주면 돼요 됐어요 됐어?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쭉 타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살짝 들어가지고 아쭉 여기도 쭉다 돼. 좋은 거구나 네. 살 말린다, <웃음> 살 말린다. <웃음> 말린다. <웃음> 어. <웃음> 껍데기만 먹을 수도 <수는> 있어 <웃음> 아. 이거 제일 <저희> 강정이에요 여러분 <웃음> <웃음> 여기 딱 들고 어? 톡톡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톡톡이해. 된다! 야, 씨아, 씨. 아우 이게 이제 날려먹어 살들이지? 여기 다 보이잖아요 아, 자 여러분 그러면 뼈다귀 시험 봐야죠 만약 에 여기서 못하시잖아요 이 상황이 니가 될 거예요 <웃음> 자또도만든지좀 돼가지고 생선 오랜만에 만져보네 <웃음> 어? 지금 좀 <웃음> 절고 있어요 한방에 죽어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나가지? 그래 이게 살이 엄청 뭉툭하다니까 아 맞다! 그리고 저 폭도 치금 안해요 <웃음> 나는 보이잖아 어나 지금 안 보여 진짜 뼈만 보여 사실 정훈이가막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하니까 막, 와, 막 이렇게 들잖아 <웃음> 막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나도 줄리 개시공이 맨내름맨 그래가지고 나도 막수산시가 것처럼 물팍 쏘고 나 이럴 줄 알았거든 그 정도는 아니, 아니네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가 지금 뼈가 너무 억세 진짜 <웃음> 억세 아니 이까는잘 들어왔는데 진짜 여기 안 잘린다 이까정야 잠시만 이거 위에 다살 아니야? 여기 원래 가시 나와야 되잖아 그치 나와야 돼 <웃음> 많다잖아 <웃음> <반대> 이거 약간 황당이 다르다 아니 많아졌네 이게 마지막 <웃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어 마지막 너무 좋다 정훈아 <웃음> 형 그래도 잘 봐요 이게 낫나? <웃음> 이뭡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부분을 1개월만 더 배웠으면 여기도 <웃음> 좀 뼈로 남지 않았데 <웃음> 아, 근데 잘하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잘해요. 자, 이게 콜리가 껍질을 벗기고 회를 떠줄 겁니다. 그리고 광정으로 할거는 토막 내가지고 한 입에 딱 먹기 좋게. 잘 봐요, 앵이 어떻게 하는가? 콜리나. 아! 뱃살을 모르거든얘니이 <웃음> 뱃살 저 제... 멀리 가버려. 이때 TV 분열됐습니다. 자, 뱃살 먼저 한번 따볼게요. 칼을 위로 눕히는데 위로. 이거 이거 안 썰나? 안 썰린다니까, 살이. 아, 밥 뱃살 가고 있어, 아이 <웃음> 자 이거 버려주고 오 좋아 <웃음> 사무라이오 아, 잘했네 빨간 게 생명인데 이다 날라간 이거 이거 뭐 말해 야나 껍질 먹으려고 그래 <웃음> 이 빨간 게 생명이야 빨간 거다 날리면 살다날라갔다 그럼 한 덩이 더 있는데 정훈아 보여 어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봐 못했다 <웃음> 얘또정이 형한테 배웠거든 이렇게 썰어야 된다고 그쪽 아니야. <웃음> 개냉정하네 <웃음> <걔네 웃음> 네돌이가 항상 내 쪽으로 어야 좋다 썰린 느낌 어때? 물러 물러 아 약간... 뭔가 좀 그러네 좀 말캉말캉하네 형 이따 썰면 알거야 느낌이 호감가는 식감은 아닐 것 같아 혹씨 <웃음> 어, 뭐야 방금 썰어봤는데 물컹물컹한 그런 느낌? 힘을 좀 많이 줘야 좀 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이거야, 기가 이거 야 기가 막히 되고 팔아도 되겠다 정훈이 이따 뭐 껍질 뭐뻘건색 어쩌고 한번 보자 배살 먼저 한번 보자 왜안 들어? <웃음> 왜안 들어가? <웃음> <웃음> 말 많네. 칼을 어, 넣었잖아요. 어. 왜안 들어가? 그거 안 들어가?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와나가노 와,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은 <웃음> 야, 아니, 야. 둘리 가시고기 살쪘네. <웃음> 껍질 가나요? 야, 분명히 다 뒤집었을 때 빨간색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얘로만 가야 돼. 가가 가이 가가 가가 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말할 수거리야너 하루면 배우겠다 <웃음> 나 못봤어 아니나 못봤어 자다 됐고 일단 지지보자 빰빰빰 빰빰 빰야 뭐야 다 날렸네 에, 질도남아있네야껍치도 남아있네 근 귀가 왜 이렇게 말게 져 자존심이었어 혹시?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콜리가 더 빠르고 안정적이게 잘했어요 근데 뱃살은 종은이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럼 퇴사했나? 퇴사했죠 다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웃음> 자강정용으로 일단 토막을 내주도록 할게요 어우 야 이게 회가 내 스타일인데 하나 짚고 아, 어. <웃음> 챙겨 나야지자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튀김 반죽 만들어 줄 건데 넣어버려. 조조조조조조조 음. 조. 어, 딱이다. 그냥 다 때려 붙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 바로 꺼내서 튀기면 됩니다. 뻔하가요 뻔하. 얘네. 이거 어떻게 켜? 가스 트로터. 어 그래. 포켓몬 중에서 그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금. 그래, 그래 그래 파일이 있잖아. 한번 외쳐줘. 어 알겠어. 하나 둘 셋. 수아야 바로 배신해버리네 히트팀에서 <웃음>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유도한 것 같은데 안 되지? 파일이 한마 해줘. 아저 귀엽게 하는구나. 서큐트하게 히트팀의 형 비주얼 담당이라 가지고. <웃음> <웃음> 얼마나 비주얼이 없으면 <웃음> 자 이거 후라이 팬인팅 해주고 자 위에 바로 올려주세요 아 역시 <웃음> 막 유인원 한명데려왔네자 이렇게 거품이 슬슬 올라오거든요 자 그럼 이거 한번딱 해가지고 아 아직 안돼 아직 안돼어 뜬다 뜬다 됐다 넣자 아니 이거 왜 제대로 안쓸렸습니까 이게 방금 이 안에서 붙은 거예요 잘 봐요 안에서 붙은 거예요 안에서 아 그러네 힘 ㅈ <웃음> 주네 <웃음> 자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불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딱 좋아 딱 좋아. 야 이거 야야야야. 야, 야. 기가 막히게 튀겨진다 진짜로.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주게요. 튀겨주게요. 오 좋네 얘네. 완전 세 열관이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다 튀겨졌거든요. 이야.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양념에 버무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버무립시다 아이고 고추장 없어요? 고추장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을가이님 해보자. 원래 다 요리는 <웃음> 도전 <웃음> 창작. 제가 비율 맞춰볼까 이님어 그래 그래 뭐 정훈아 한번 해봐라. 자굴 소스 이렇게 넣고 자 설탕도. <웃음> 이거 조금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엄청 짭다고. 어야 엄청 짜. <웃음> 어, 짜. 롱우쥬 부추주. 갈아주이소 섞어 주십시오. 자 <웃음> 한번 <웃음> 섞어줘. 단짠 단짠이야. 뭔 단짠 단짠이야.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야 이거네. 헤밍 <웃음>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빠빠 올라가.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다가 그 소스 다 넣어줘. 자 골고루. 오 야, 좋다. 와이스, 뭐야. 올려버려. 자, 그리고 이 뜨거운 거에 이렇게 버무려주면 됩니다. 야, 물좀 줄여. 달고나는 냄새 안 나요. 야, 오우, <웃음> 야, 야 괜찮은데요? 또 있습니다. 아, 그래 마무리해요. 롱게, 마무리. 아, 롱게랑 한번 줘야죠. 줘야 그리또 깨를 우리 정훈이 형이 좋아하거든. 요새 누구랑 깨먹는다며. <웃음> 제발요. <웃음> 다음 게 있습니다 어 아, 뭔데? 튀기면 파슬리지 아자 여러분 이게 완성됐습니다 회랑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막내부터 먹자 아. 아, 아. 에이 그런 아, 형님이 아, 따로 빼놓으고 <웃음> <웃음> <웃음> 먹어봐 먹어봐 아 이거 진짜 회맛 너무 궁금해요 진짜. 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장을 좀 듬뿍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친 너무 듬뿍인데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냠냠 같이 먹죠 어 같이 <웃음> 먹자 자전 간장 초메르 <웃음> 초배 <웃음> <웃음> <웃음> 네가 날 <나를> 이기면 우야 <웃음> 음. 음. 음. 야 맛있는데? 나만 이상해? 더 이상해? 나는 아, 이런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 괜찮은데? 야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얇은 걸 한번 먹어봐야겠어. 저도 지금 두꺼운 걸 먹었는데 질겨요. 회맛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는 회 같아요. 질긴 거 빼고는 괜찮으니까 이거는 얇게 썰어 먹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콜리가 방을 찍었다가 버린 거 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지느러미야, 형. 제일 맛있는. 어, 먹어볼게요. 초밥! <웃음> 이길 수 있나? 제가 이길 수 있다, 형님. 추렁! 추야 진짜 맛있다. 괜찮다, 너무 맛있어. 찍지 말고 먹어봐.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식감은 나쁘지 않은데, 무맛이죠 뭐 음, 아무 맛안 나요. 간장이나 초장이랑은 잘 어우러지는 맛이긴 한데, 진짜 비린 거 하나 없이 그냥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저는 한번 평가해봐라. 맛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치?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웃음> 딱 중간? 약간 다른 회랑비교하면뭐 같아요? 기름기 없는 숭어맛. 그래, 맞아. 담백한 맛이 비요 그래도 뭐, 새우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난 완전 나쁠 줄 알았거든? 얇게 썰어서 먹으면. 어,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요 빵이 얇은 걸 찾았거든요. 오, 어, 그러니까. 딱요 정도 사이즈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목소리도> <그냥 고생하네. 웃음> <웃음> <님정의. 웃음> <웃음> 혹돔은 <웃음> 튀겨야 돼 진짜 야들야들하고 입에서 녹습니다 근데 이물소스로 만든 이 양념이 진짜 맛있다 이거 처음 만들어 봤어요 닭가슴살인데 겁나 부드러운 닭가슴살 느낌? 응 음, 먹어보니까 회는 별론데 튀김은 진짜 손가락 꼽혀그돼코리 말한 것처럼 진짜 부드러운 닭가슴살 딱그 느낌이에요 이거 <웃음> 내일 다 튀길래? 이거 먹다니까 손안 가요 지금 <웃음> 이 새끼 꺼질게요 <웃음> 쟤는 내일 진짜 튀겨서 저희끼리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셋이서 진짜 우여곡절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먹었는데 어쨌든 결과물이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너무도 됐고 그런 홍돔도큰거 잡아가지고 언제 회로 먹어보고 강정으로 먹어보겠습니까? 검은도에서 자 콜리랑 정훈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많이 좋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웃음> <웃음> 아이맛들 이거 안 하네 이제 원래 그래 딱건건 좀만 돼이 님. 데 이제 마무리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거보다는 다른 게 낫지. 출애 출 이거 낫겠다.